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는 편 그래픽카드 쪽 알고 있어서 많이 들어봤어요. 네, 그래픽카드 회사인 걸 알고 있었어요. 네. 음, 걸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컸지만 시 확률은 이길 수 없다는 게 뭐, 되게 새로워가고 다른 이벤트랑 좀 비밀번호 이벤트 되게 뭐, 새로 참신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몰랐던 그래픽카드도 어...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여기 신제품 나왔다고 어,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한번 학과에다가 한번 추천을 해가지고 저거를 도입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경품도 많이 쓰고 그걸 좀 알아가는 그런 경험도 많이 되니까 이런 행사 많이 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번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더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접하면서 사람들이 좀 몰랐던 브랜드도 알고 통보할 수 있는 것?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저, 저는 워낙 그래도 평소에 기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